안녕하세요. MBG의 스위이 그리핀입니다. 오늘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볼 건데요. 한번 가보시죠. 고고고! <목소리> <와>. 아, <목소리> 아, <이제> 스케이트보드를 들어와서 깜짝 놀라봤네. Okay.